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? 제가 여태까지 파워포인트 영상을 수백 개를 올려오면서 참 많은 부분을 설명해드려 봤었는데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상들을 봤을 때좀 정리가 덜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조금이라도 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미 올린 영상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하면 파워포인트를 조금이라도 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 하다가 유튜브 채널에 알리지 못했었던 그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세밀한 강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패스트캠퍼스와 함께 초격차 파워포인트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 강의는 유료 강의입니다.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는 콘텐츠와는 달라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수년 동안 파워포인트를 다뤄오면서 모았었던 그 자료들을 거기에서 다 풀려고 합니다. 그렇게 풀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. 일단 PPT 템플릿을요, 거의 만여종이나 드리고요.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쓸수 있는 소스, 그런 자료들도 약 900종 정도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. 또한 그 안에 제안서, 보고서, 기획서, 회사 소개서, 그리고 포트폴리오 등 정말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세밀하게 파볼 건데요. 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, 이 자료 안에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기획적인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강의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포토샵 일러스트 스킬 그리고 키노트 사용자분들을 위한 키노트 강의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 썸네일 카드뉴스 등의 강의를 해주실 분총 3명의 강사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가 구성이 너무 좋아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에 걸맞는 디자인 예시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PPT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 더보기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봐 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영상,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생이었습니다. 안녕!